144페이지에 인적자원개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각 부서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을 했습니다. 자, 채용을 하고 각 부서에 배치를 시켰다. 그리고 나서 바로 부서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그랬을 때는 교육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입사하고 나면은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거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될 그런 에...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이 뭘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습니다. 자, 이 교육을 받을 때, 자 교육훈련은 종사원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다음 만약에 또 어떤 전환 배치를 시킨다든지, 뭐 승진을 시켰다든지 이러면 새로운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때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뿐입니다. 자, 교육을 그럼 교육훈련을 받을 때 당연히 교육훈련의 요소로서는 교육훈련 주체자인 교육자가 있고 객체 교육훈련을 받는 피교육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매개물이 존재합니다 뭐 이거는 교육의 3요소 얘기입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교육 내용을 이제 교육에 필요한 중간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 교육에 대한 중간 매개체는 뭡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입니까? 지금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했는데 안되죠? 그렇죠?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으면 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그 정도 같으면 은 내가 지금 분명히 책을 보자 <웃음> 앞에 슬라이드에 띄워져 있는 책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슬라이드에 띄워져 있는 저 내용을 보자 안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여러분들이 이게 대학에서의 교육이 과연 이렇게 진행되어서 될까? 교육했다는데 시간만 지났지 교육효과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고 대학 졸업했다? 너 어느 대학 졸업했나? 그 학교 그그 그 졸업생들 정말로 쓸모있는 인재 아무도 없어 다시는 그 학교 출신 지원서 들어오면 은 바로 인사 담당자는 딱 보고 20초 이내에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버리세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자 그럼 교육훈련시키는데 우리 급식 이거 외식 산업에서는 주로 어떤 교육 훈련을 시킬까 뭐 당연히 교육훈련 종류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훈련 내용은 달라질 거예요 신입사원이냐 아니면은 기존 종업원이냐, 또 직급별로도, 뭐 지역별로도, 점포별로도 교육 프로그램 다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교육 대상자에 따라서 그 내용도, 방법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육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다.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교육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다 생각해보세요. 신입사원 채용했습니다. 바로 직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지 딱 들어가면 그 회사의 조직과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럼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당연히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급식 외식 업체 있는데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이 뭐다 어? 이건 당연히 교육 안 시킬까? 교육 시킬 수밖에 뿐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우리 회사 내가 몸담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른다. 이거는 참그 조직의 일원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요. 그리고. 뭐, 어떤 사업체, 운영 관리, 문서 작성, 메뉴 지식, 접객 서비스, 설비 조작, 구매 발주, 이런 것들, 회사 전반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부서 일은 나는 전혀 모른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신입사원 교육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력 사원은 이런 교육 필요 없을까? 회사마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이 되려 그러면은 한 3, 4년 정도 있어야만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쓸만한 일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한 3, 4년 정도 교육 열심히 시키고 했는 자, 우리 신입사원이 교육 다 받고 이제 일 열심히 할수 있는 정도 되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 여러분 실컷 인재만들어 뒀는데 다른 회사로 가겠다 근데안 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있으면은 잡아둘 수 있지만 없으면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안 한다. 다 경력사원만 채용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경력사원도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있는데 굳이 뭐 응? 신입사원 교육시켜가 쓸만하면 은 다른 회사 뺏기는 그런 거 하기 싫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런 데서는 우리 그 인재가 쓸 만한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무 경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자기 회사의 자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만 하,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한 2, 3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야지 경력사원으로 갈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훈련 어떤 교육훈련이 있을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CEO다 가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응? 그 내용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 훈련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느냐. 뭐, 당연히 뭐, 교육 내용을 가지고, 교육 단계 설정을 하고, 교육 기간도 설정하고, 교육 담당 받을 사람에게 교육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통보하고, 그다음 교육하고 나서 교육내용이 어땠는지 에 평가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피드백 해가지고 교육내용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방법들 많이 쓰는 방법들 몇 가지만 한번 보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n the Job Training입니다 약자로 OJT라고 부르는 현장, On the Job 현장에서의 직무 트레이닝, 직무 교육이다 현장 직무 교육이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 은 현장 그각 부서에 부서에 교육생을 동시에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교육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직장 내 교육 및 훈련으로 종업원과 경영자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 목적에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직무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현장 바로 그 부서에서 실제로 교육만 시키고 회사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현장 자체에서 일을 하면서 교육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OJT 교육을 거의 대부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OJT 교육, 물론 팀업 조성이나 영향력이 강한 직속 상사가 업무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한 뭐 전인적인 교육 실시되면은 좋은데 이게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직속 상사가 있다 그러면은 교육이 그렇게 충실하게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그다음 온도 잡 트레이닝 했는데 오프 오프 더잡 트레이닝 이것도 FF 빼버리면, FF 빼면은 OJT가 되버려요 이거는 집합연수를 얘기를 합니다. OFJT 그러는 용어가 나오면은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수가 아니고 이거는 다시 교육만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걸 집합연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세요. OJT와 온도잡 트레이닝과 오프잡 트레이닝 구분을 해주세요. 그 다음 뭐 자기개발 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가 내가 부족한 것내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자, 이런 것들 스스로 사실은 남들이 회사에서 너 교육받으러 와 강제성을 띌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경력개발계획이라는 CDP라는 이런 어떤 교육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신입사원에는 이건 사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건너뛰게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렇 법률로서 뒷받침해주는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어떤 법률이 있는지 잠깐 우리가 법령하고 설치 목적 그 다음에 소관 부처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법령의 인적 자원 개발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본 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적 자원 개발 정책 수립, 총괄, 조정 평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고, 자, 인적 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과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법입니다. 그 다음 또 있는 것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교육. 그 다음에 근로자능력개발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전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다음 고용상 연령 차별 차별 금지. 자, 연령 차별 금지.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하게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보세요 연령의 차별을 고용하는데 연령차별을 두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나와있는게 남녀차별 두면 안돼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여러분들 법 나오는 중에요 특별법 하는게 이게 법이 딱 붙으면요 다른 모든 법에 다 우선해서 특별 법이 우선 원칙, 우선 적용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남녀 구, 구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고용을 하는데 차별하면 안 된다. 연령 차별하면 안 된다. 연령 차별, 이거, 금지딱 들어가니까 지금 공무원들 어때요? 연령 제한 몇세 이하만 응시할 수 있다. 이거 없죠? 없어요. 남녀차별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갔어요. 우리 식품, 음식 관련의 기업체에서 채용조건에서 단서조항을 딱 넣는데 뭘넣나 하면 은 내가 얘기했죠. 담배 피우는 사람 최종적으로 불합격시키겠다. 이 조항을 넣어요. 그게 불법이가 합법일까? 불법일까? 불법 아닙니다. 그거 차별 아닙니까? 그 차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니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 응? 완전 잿들이 냄새가 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기를 즐겨하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 채용 안 합니다. 이거 이런 고용에 대한 차별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다음 또 계속 나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뭐 기간제, 뭐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자 이런 것들이 다이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법령들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자, 이런 법 필요한 부분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을 다 법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었다가 인적 자원 보상 들어갈게요